안녕하세요, 키코입니다. 최근에 구입한 그 모니터 암을 구입하게 됐는데요그 추천하고자 그 간단한 리뷰를 할까 합니다. 카멜 마운트 모니터 거치대 PMA-2U USB 버전이고요 어, 그 책상을 넓게 쓰고 싶은 분들에게 혹은, 어, 거북이 목, 그러니까 자색 교정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어, 굉장히 좋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상품 구성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, 재질이나 이런게 다 쇠로 돼있어 가지고 아주 견고한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조립은 처음이라 비록 조금 어려웠지만 그 이케아 가구 정도의 그 조립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조립 중에서 그나마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그 케이블 선을 연결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먼저 하고서 음에 설치하는 게더 효율적이라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됐죠 팔마다 그 나사가 있어 가지고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필트 기능이랑 어, 앞으로 그 각도를 위 아래로 조절도 가능합니다. 상황에 따라서 어, 맞춰주면 되겠습니다. 어 USB 같은 경우는 그 3.0 버전이고요. 다행히 그 데이터 전송도 되고 그리고 어 핸드폰 충전도 가능합니다. 여기 나사를 좌우로 돌려가지고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이외 에 기타 그 액세서리고요. 뭐 아이패드나 뭐 킵, 그 노트북도 설치가 가능합니다.